모레나 새아문니 파도새나 하구이 야이미새 생가이 Hadusenanda <much> 요왕말оля 배 i n d 어데를 칼레면이 니니디 고가 디야니간건 몰라이 e m p e y e a e d i d e f i r t e o u I a n t g e plan. I o n d a i d i I a i